안녕하세요. 팟도사세팝비입니다 오늘 이번에 산 것은 조금 특별한 만년필이랑 또 다른 건데요. 이번 에 새로운 컨텐츠를 준비하기 위해서 산 것들입니다. 산산것산 산산 거예요. 산 것들이 아요네 일단 첫 번째로 소개할 것은 역시 라미 만년필인데요. 또 만년필인데요. 여기에는 라미 흑을시스를 했습니다. 라미 파스텔 한정판 만년필이 들어있습니다. 네, 민트색을 주문했는데요. 오, 민트색 색깔 예쁘다. 색깔 예쁘게 잘 뽑혀 나온 걸로 보입니다. 안에는 촉근 역시 잘어그잘 뽑혀 나왔고요. 채울 벗겨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색감은 역시 잘 뽑힌 걸로 보여요. 색도 잘 뽑혔고 오, 꽤 애, 예쁘게 잘 뽑혔어요 하지만 오늘의 주인공은 너가 아니야 남이 사파리님이 제가 리뷰를 한 2차까지 했죠 2차까지 해서 보여드릴 건 딱히 없을 것 같고 아 어, 이번에 새로운 컨텐츠를 위해서 산게 있는데 바로 이겁니다 아콘에서 나온 바로 블루투스 이어폰인데요 아콘 블루투스 이어폰 모델명 프리버즈 오픈 200시간 이어폰 400시간 뭐 여러가지 안전인증이나 이런 것들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제가 6만원에 주고 샀는데요 약 6만원 선에 6만 9천원인가? 선에 주고 샀는데 잠시만요 이게 왜안 열리니? 아콘 노고가 이렇게 박혀져 있습니다. 열어보도록 할게요. 매뉴얼이 하나 들어가 있고요 역시 매뉴얼에는 이런 식으로 쭉 뭔가 많이 적혀 있는데 이건 나중에 읽어보도록 하고 역시, 어, USB TV 없는 줄 알았는데 USB랑 TV 있네요. 야 usb usb엔 tv라고 적혀있으면서 tv 안 들어가 있어요 뭐지 장난하는 거가 그 다음에 케이스 하나가 들어가 있고요 케이스와 그 다음에 본체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기모양이 조금 기구형이 좀 기구형이 좀 작아가지고 이런 모양 아니면 못 끼거든요 제가 한번 지금 껴볼게요 멋있 설마 나 설마 못 끼는 거니? 나나 나 설마 너못 끼는 거니? 6만원 에주고 샀는데? <웃음> 잠시만요 이게 6만원 주고 샀는데 안맞아요 큰일났다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리뷰를 하고 한번 나중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제가 이거 사용이 가능하다면 말이죠 어, 사용 가능하도 록제 기구령을 확장시켜야 되겠군요. 네. <웃음> 네, 일단 여기까지 파비앙의 팟도사시였고요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와